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타팩 TM을 인스퍼레이션의 메인 포인트만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기존 TM의 디자인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과하지 않게 좀더 멋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속대로라면 인스퍼레이션용 범퍼 및 사이드 가니쉬 등을 교체해야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도 상당할 뿐더러 멀쩡한 범퍼를 바꾸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부품으로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교체 및 장착이 진행될 부분은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와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용 그리드입니다. 휠 볼의 19인치, 실버 색상도 같이 작업이 진행됩니다. 휠의 상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완소 아이템이거든요. 범퍼를 탈거합니다. 마스킹은 필수로 하고요 탈거된 범퍼에서 기존 스키드플레이트및 그릴과 노광 몰딩을 탈거합니다. Allons, 기존 그릴과 인스그릴의 차이점은 디자인의 변경도 있지만 내부에 그물망이 추가돼 이물질 유입으로부터 좀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크크롬 몰딩과 인스그릴을 펌프에 장착합니다 장착을 진행하면서 스케이트 플레이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범퍼를 다시 장착합니다. 이제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장착입니다. 기존 스키드 플레이트를 탈거 후 별도 가공 없이 장착하면 끝입니다. 완성되었습니다 산타페 TM에서 인스퍼레이션 크릴,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, 그리고 다크 크롬 몰딩으로 교체되니 인스의 포인트는 모두 장착한 것 같습니다 리어스키드플레이트 역시 인스용으로 바뀌니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휠보드를 장착했는데요 휠과 같은 실버 색상이라 튀지 않으면서 혹시 모를 상처로부터 잘 보호할 겁니다